안녕하세요. 페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4000 시리즈가 포함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요번 편은 그, 우리 애청자, 유포님이 좀 도와주셨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널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3060ti 리뉴얼 제품, GDDR6X 제품이 추가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3060 8기가 제품이죠 이거 뭐 출시되니 많이 하던 고그 제품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생각도 안했던 인텔 그래픽카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과연 3사 제품 중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2022년 11월 19일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제품군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4000 시리즈 4090, 4080이 워낙 뛰어난 성능을 보이다 보니 얘네들을 하이엔드로 봐야 되고 요 밑에들은 어디로? 내셔야될것 같아요 퍼포먼스 라인업으로 낮춰야 될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러분 인식 속에는 아직 요 제품들이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새로 출시된 4090은 무려 4K 기준으로 봤을 때6800 XT나 3080 10GB보다 2배의 성능이 높습니다. QHD에서도 거의 2배까지 높아요. 다만 FHD에서는 CPU 성능의 한계로 제 성능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뭐이 그래픽카드를 FHD에서 쓰신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거 두 개만 보고 생각한다면 QHD 4K에서는 확실하게 아주 높은 성능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3090 출시가 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90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한220 정도였는데요 요거는 240, 5 0 정도가 최저가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기 있는 제품 살려고 하면 거의 300 가까이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 제품 치고는 뭐 가성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이 소리를 하냐면 9 0테나 90의 가성비 여러분 꾸준히 보셨다면 대략적으로 8,000원 쌀 때가 그리고 비쌀 때는 11,000원, 12,000원이 넘어갔던 걸 기억할 겁니다 1% 성능 내기 위한 비용이 근데 4090은 7,000원 채 되지 않는 뭐 거의 7,000원급이긴 하지만 1% 성능의 이 정도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은 사실 3080이나 6800XT랑 비교해도 생각보다 그리 높진 않아요 원래 플래그십은 좀 많이 높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성능 증가폭이 크고 생각보다 출시가가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천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4090은 4090... 좀 비싸긴 한데 비싼만큼 값어치를 어느 정도 한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80이 문제예요 80은 보면은 총전히 뭐가 문제인데요? 이뭐가성비 비슷한데요? 8 0 하이엔드긴 해도 플래그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3080처럼 좀 가성비가 많이 좋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게 또 거의 4090하고도 가성비가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가장 저렴한 제품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아시피 처음 출시했을 때 200만원 찍혀있던 게 그나마 좀 내려와서 지금 179만원 짜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오늘 자 기준으로 봤을 때 166만원 짜리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제품들이 180만원, 190만원 가까이 하다보니까, 3종 제품 평균 냈을 때는, 179만원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얘기예요4080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80은 4090하고 성차이가 매우 큽니다. 얘는 플래그십이 아니에요. 하이엔드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 기존 80 제품보다도 가격이 크게 올랐고, 코어가 많이 커팅이 됐기 때문에, 180만원, 190만원 주고 살 만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160만원, 150만원 후반까지도 떨어질 폭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니까 가성비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좋은 제품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80보다는 9 0보이좋을거예요돈좀더 들어가더라고요. 플래그십을 그 밑에 하이엔드랑 비슷한 가성비로살수 있다는 건 꽤나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4095 사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4080 같은 경우에는 뭐 가성비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 지금 더 내릴게 거의 자명한 제품이라서 사지 말고 달러올르지 않는 이상 무조건 더 내릴 테니까 조금 지켜보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 밑에 이제 90ti, 3090, 3080ti 얘네들은 이제는 사시면 안됩니다 품절 임박이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성능적으로 어떻습니까 게임이 안돼요 이4000 시리즈하고 게임이 안되거든요 260% 대 220% 200% 197%죠 자, 200% 이거를 100으로 바꾸시다 그럼 100%, 98% 이거는 110% 정도 되겠죠 위에 거는 130%요 그러니까 밑에 90TM에도 20% 차이가 나는 거고 90은 30% 차이 나고 80TM에는 뭐 33%까지 2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 제품들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이 4080이랑 아니면 더 비싸거나, 얘네들은 살 값어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직도 뭐, 90t, 90, 90 80t, 새가 어떤가 하시는 분인데 뭐, 채굴로 싸게 산다면 모를까? 세 제품을 사기에는, 이제는 정말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는 6950xt라든지, 뭐, 3080 1 2가 6900xt,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포 k 기준을 보면 얘네들이 그리 높은 성능이 아니라서 포 k 기준으로 때려놓은 겁니다 자 하이엔드 구간은 대부분 다 가성비를 포 k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음.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수준은 아닌데 사실 가성비적으로 그리고 성능적으로 상금팔공 시키기가 워낙 차이가 적습니다 보시피 성능차이가 얼마 안 나요 195대 177, 185대 177, 180대 177이죠 근데, 가격은, 아, 백식만 하지 않는, 3080이 당연히, 제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 6800XT 보면은, 어, 3080보다 도더 가성비 좋은데, 왜 6800XT는 언급 안 하는데요? 하실까봐, 그, 맞아 설명해 드리자면, 3080CK가 좀더 많은 자금 능력에서, 어, 다양하게 지원 영역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드라이브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최적화도 잘하고 근데다가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 드랍 되는 거나 아니면 오류 같은 게 확실히 3080 1기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성비 사실 80원 차이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니까 음 여기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껐을때살 만한 제품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3080 1기가입니다 다만 이3080 1기가도 단종 직전이라서 뭐 리뉴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판매 제품 몇개안 됩니다. 뭐 종종 트리오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은 터프가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을 보입니다. 뭐그 전에는 갤럭시 S g 가 판매가 됐었는데 S g 는 품절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쓰셔야 됩니다. 자 아무거나 쓰, 써야 돼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제품을 자, 자기가 원하는 걸막 골라 살 수는 없고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좋고.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른 이제 4070이나 아니면 뭐 4070ti가 나와줘야 그나마 그 비슷한 비용에 좀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자, 하이엔드 제품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4000CG가 출시됐지만 4080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4090은 돈투자 만큼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4080 10기가 요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이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많이 사시는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부터 2070 슈퍼 사이를 퍼포먼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가성비 1위는 6700 XT에요 얼마 전까지도 6650 XT나 6600 XT가 가성비 1위였는데요 얘네들은 가격이 거의 변경이 안됐는데 어, 6700 XT는 거의 10만원 가격에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해요 어, 헬하운드 제품을 사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쓴지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그나마 있잖아요 6 0 0 0시중에서 오류가 좀 덜한 게뭐 6900, 6800, 6700입니다 6650이나 6600XT, 6 6 0 0 노멀 등은 이 오류 빈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명 감수하고 가성비 진짜 좋은 거 쓰고 싶다면 6700XT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진짜 베리트가 있습니다 50만원도 하지 않는 가격에 3960ti와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3960ti는 뭐 거의 6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다 보니 가성비적으로 본다면 6700XT가 맞을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 드라이버를뭐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깔 줄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3960ti 쓰는 게 좋습니다 얘가 당연히 오류가 덜합니다 그럼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가속 기능 쓴다 그럴 때도 상공 60Ti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작업 용도로도 겸해서 써야 된다 싶으면 상공 60Ti 쓰세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인데 왜 추천을 안 하냐면 일단 가성비가 안 좋아요 6800, 상공 70Ti, 상공 7 0 3070 t 얘네들 어 성능 가성비 보시면 은 위에 거야 하이엔드라서 제가 6000원 대 가성비인 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애들이 3,000원대가 아니고 4,000원, ,000, 5,000원 뭐 이런데 가성비면 가성비가 안 좋은 겁니다. 왜? 당장에 6,700T하고 3,600T 보세요. 그나마 3,600T는 뭐좀 비싸더라도 딱 4,000 정도의 가성비고요. 얘네는 거의 5,000원 가성비죠. 거기에다가 6,700T는 3,500원대 가성비예요.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가성비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떤또 성능이 막 미친듯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얘 150%에 얘 170%면은 생각보다 폭이 그리 크진 않죠. 15% 차이 납니다. 한 단계 정도. 그다 보니, 가성비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냥 6700XT가 맞는 거고, 그리고, 아, 나는 그래도 엔비디아꺼 선호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3060TI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확실하게 성능 차이 나는 3080까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애매한 애들, 어, 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신제품이라고 나왔는 이 GDDR6 3060TI는 3070보다 조금 못한 성능인데, 가격이 3070보다 비싸요. 뭔 생각은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10만 정도 까줘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이밍 좋가 정, 부터가, 일단, 상 60ti니까, 사람들이 인식에서, 아, 70보다 티어가 떨어진다는 게 당연한 거고, 실제 성능이 비슷하다 쳐도, 60ti라는 네이밍을 붙인 이상, 70급의 가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다 보니, 얘는 진짜, 뭐, 고려할 메리트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6750XT 같은 경우에는, 6700하고 거의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이 뭐 6만원씩이나 차이 나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제품이고 뭐 이제 2000 시리즈는 아 완전 단종됐으니까 볼디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피6600 시리즈는 우리가 비교적 빈도가 높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요딱 두개로 좁혀질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퍼포먼스 라인업은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 쭉쭉쭉쭉 내려가서 요번에는 메인스트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도 잘 팔리죠 메인스트림은 5700XT부터 뭐2060사을 넣어놨는데, 5700XT 아시다시피 단종이죠. 예, 단종이고. 3060을 가장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60에 헷갈린 제품이 하나 더 나왔어요. 3060 8기가라고 이게 중국 내수용으로만 팔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국내에도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얘가 성능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예, 6012GB보다 미묘하게 떨어져요. 근데 가격이, 아, 6012GB보다 비싸다. 뭐 가격 비싼 거 누가 누가 보면 뭐8기가더 좋은 제품인가라고 착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새로 나온 제품은 고려할 필요 없고 396012가 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2060슈퍼도 일부 제품이 다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아니에요 뭐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한두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396012가 가기에 뭐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볼 정도 어, 그런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낮은 만큼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요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뭐 중간중간에 함정 카드인 A770 아, 이걸 뭐 50만원에 판다고? 이팔 물론 뭐 특정 작업에 키싱크를 지원했던 이런 특정 작업 있잖아요 그런거에 이 a 7 7 0참 좋다고 하는데 그 용도로 사시는 분 얼마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게이밍 용도로 가성비를 비교해 볼 텐데, 어, A770은 아닌 것 같고요. 5000 시리즈는 뭐 단종이 넘어가고, 6600은 오류가 좀 심하, 심한 편이라서, 솔직히, 여러분이 쉽게 쓰기에는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이거 쓸 바에 조금 더 높은 성능과, 그리고 가격 차이가 버그 5만원 정도밖에 안 나는, 차이 2060 슈퍼 쓰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6600도 지금, 어, 가성비도 좀 애매하고, 아니, 여기서는 제일 좋은데요. 아니, 근데, 얘, 오류를 생각하면은, 이가성비좀 애매해요. 특히 뭐, 배그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인기게임이잖아요. 프레임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좀, 아,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인텔넷신제으로남는 제품은, 아, 쓸만하진 않고, 2060 1 2가는 어, 이제, 품절 임박이고, 그2060 6기가도 품절 임박이고, 그다 보니까, 다 빼고 남은 거는, 요두개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스트림,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밑에는, 이제, 엔트리에 가까운 라인업인데요. 메인스트림하고 엔트리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있잖아요. 설, 솔직히 살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면은 얘네들, 여기서 끌고 여기 보면은, 얼마에요?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30만원짜리들, 성능이, 솔직히, 솔직히 좀 많이 쳐져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프레시드에서 뭐, 100%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80, 70%죠.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랑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10만원 빠졌지 10만원 빠졌는데 성능이 얼마 빠져요 30% 빠지죠 이거,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8%, 70%, 30% 빠졌죠 근데 10만원 가격이 25% 빠지고 성능은 30% 빠져요 이득일까요? 손해죠 원래 밑에 라인업이 최하위 이제 라인업 빼고는 가사비가 더 좋아해요 정상입니다 이 제품들 20만원에 팔아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30만원 받는다고? 심지어 절대 성능이 많이 낮아가지고 프레치드에서도 옵션타협해야 되는 게임이 워낙 많은 그런 낮은 성능인데요 심, 이거 나온지도 오래된 제품들이잖아요 1660이 출시된지 진짜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 가격을 바로 먹는다고? 이거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마시고 게임을 한다 생각하면 은좀 무리해서라도 아까 치킨 한 4마리 덜 먹고 위급 쓰는 게 맞습니다 3060 12가나 2060 슈퍼요 진짜 막 롤하고 오버워치밖에 안 한다 그럴 때나 이 정도 급 선택할 만한 음, 그런 메리트가 있지 뭐 어차피 하지 않는데 너무 성 높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런다니 이상은 요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산다면은 1 6 9고 슈퍼를 얘기할 거고 뭐 여기 있는 제품들은 어,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일단 언급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6500 st가 여기서는 제일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만 권장되진 않아요. <웃음> 절대 성능이 너무 낮아서요. 63% 성능이라. 여러분, 이잘 보셔야 되는데, 1660 써도, 그, 프레티 상업으로 게임 한 10종 돌리면은 60프레임 나올 거 말까 합니다. 근데 6500 쓰면은 60프레임 뭐야? 40프레임, 50프레임 왔다 갈까, 할 겁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사인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진짜 로우엔드 애들인데, 로우엔드, 얘네들 내장 그래픽하고 성 차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이거, 그, 게이밍 하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그나마 내장 그래픽보다 좋은 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얘네들 가격 어때요? 야, 20만원이라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1669 쇼퍼가 20만원 해야지. 이, 이 등급들이 20만원이라고요? 얘네들은 10만원 초대야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성능, 성능 포감 보세요. 아까 내가 여기서 뭐, 성능 100% 나온 애들이 뭐, 대충, 한, 옵션 타입 좀 하면은 80 프레임, 90 프레임 정도 나온다 어, 언급은 안 했지만 어, 그 지표를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여기 1 0 0이고 여기는 66이니까 여기 애들은 프레임 어떻게 나오겠어요? 프레 c d 중업을 해도 60 프레임 나올 거 말까 하는 놈들이야 메이트 없죠? 구매할 만한? 아니 저는 중업으로 해도 되는데요 중업을 해도 불편함 못 느낄 분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걸로 돌아가는 수준의 게임이면요. 여기 애들은 사실 돈 주고 사면 값어치 진짜 없어요. 차라리, 막, 책을, 중고를 업어오든지 하세요. 뭐, RX570 이런 것들. 진짜 이건 아니니까.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어, 화면 송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이 있는 인텔의 n f 시리즈 CPU를 사시든지, 아니면은 AMD의 G 시리즈 c p u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1월 19일 그래프카드 가상비 비교표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좀더 풍성해졌네요. <웃음> 육포님이 도와줘가지고 어 저는 사실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은 인텔 제품이나 아니면 진짜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요 리뉴얼 제품들 다 포함이 됐으니까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 충분히 도움이 됐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앞편은 아, 카페에 공유해드릴게요.